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매년 수능 준비로 고생을 했었지만 올해는 학기 초부터 이어진 원격 수업, 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학업 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참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능으로 학업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지금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합니 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준비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지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수험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리는 힐링의 기회를 갖고 함께 고생하신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